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재미난 기술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나올 거는 쉬울 거예요 난이도가 저번에 그 제가 그립 트랜스퍼를 올렸었는데 기술이 좀 따라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슬로우 모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 피드백을 주신 분도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더 쉬운 각도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어, 일단은 어떤 기술인지 또 제가 어떻게 그 그립 트랜스퍼와 연계를 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술이었고요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번더 1인칭 시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술이었고요 이미 보기만 해도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이그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줄을 앞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엄지 위에 줄이 감기도록 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약지가 이 줄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중지가 이추 위에 있는 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검지에 힘을 주면요 이 추가 이렇게 튕겨져 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힘을 주면은 이렇게 오죠 근데 이렇게 올때또 엄지에 이렇게 걸치게 와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약지 이렇게 잡고 중지가 위에 줄을 잡고 검지가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면서 이 힘으로 이렇게 도는 게이 기술의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이 줄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다시 한번 돌릴 수 있을 만큼의 그줄 길이가 남질 않아요 상태에서 자 약지 힘을 풀지 않고 그냥 돌려볼게요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려야 하는데 약지에 힘을 주면은 못 돌리니까 이 추가 돌아올 때약지 힘을 살짝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추가 중지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손목을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저도 지금 손목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연결을 했는데요 탑에서 하이그립으로 가고 하이그립에서 이 베이직 롤링을 하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오시고 롤링 해준 다음에 다시 탑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립 트랜스퍼가 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연습해 두시면 꽤나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직 롤링 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댓글이 많이 힘이 되니까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